으쌰! 아닌 것 같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너무 외수질 하려고, 남당한. 클럽시 피싱 뉴 대성호 타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인데, 5시 반 출항입니다. 저는 농어 어종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농어 전문 위주로 나가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체험학습 내고 아들님이랑 왔으니까 열심히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아들 다 했냐? 핀더레만 깨놨어어우 짜식, 아, 잘못 걷는데? 제가 일단 먼저 할 거는 드레드 맞춰놔야죠. 아, 너무 풀어다 부기이나나가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태여기래요천천에라고 예, 하셔 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밥먹고 요 여기에요? 여기에면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요만요요바여 굉장히 맛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사무장 조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매에 설명해드릴게요 뒤에 테이블에 생수 잡은 거 가져다 놨어요 위에 좌측으로는 다음방 수박 이용하시고 다 이용하시면 리필은 없습니다 자일 어? 야... 실한 놈 잡았었는데 야채 새우 중간 사이즈 있요 중간이요? 네. 이건 큰가? 너무 원래 입이 크지 않나요? 서두 잡고 있어요 너머 잡는 것보다 새우 잡는 게더 어렵습니다 바닥에서 추천 주시지자 사무장님한테 일단 저 놀림 한번 당하고 시작합니다 어 아, 이거 바늘이나 깨놓고 시작할걸 자 저는 오늘은 바늘이 크지만 어, 지금 급하니까 뇌를 피해서 뿔깨기 해보겠습니다, 뿔깨기 드랙 조절을 해놓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네 자, 환희 형님 안녕하세요 얼마만에 실시간인가요? 맞습니다 100만 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실시간 하는 줄 알고 날씨가 안녕하 한류 형님 어, 낚시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비 많이 올려나 하고 조금 걱정했는데 그리고 소나기 뭐 이런 게좀 잡혀 있더라고 예첫 포인트는 벌써 찍었는데 어? 아 이런 아 오늘 뭐안 풀리려나? 새우를 잘낀게 빠졌어 아불 깨긴 건데 아직 싱싱하게 썰어있으니까와 수온이 좋아서 그런지 새우들이 뭐, 뭐 잡기가 무서워 뿔깨기 한번 했으니까 똑같은 뿔은 안되고 뇌를 피해서 턱깨기 턱깨기 네, 바닥찍고 두바퀴 하시고요 바닥찍 두바퀴 바닥찍고 두바퀴 해 아들 아이, 왜, 뭐가 작은 녀석이 물, 먹었어. 아, 내 새우, 진짜. 그렇지. 어우, 웬일로. 웬일로 새우가 잘 잡혔어요. 여기는 승선하실 때 새우 비용을 지불하시면 무한리필 해주신다고. 어우, 오늘, 오늘따라 새우가 잘 껴지네. 이게 뭐예요? 스프! 스프!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여기 앉아서라. 김정규님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잡으세요. 팔자 따오기로만. 제가 과연, 꽝조사가. 자, 어우, 우리 새우가 파닥파닥하죠? 자, 어차피 7 m 고요 12바퀴, 12바퀴. 어, 선가서오리면텐부터 12바퀴. 올리시면 됩니다. 텐태야 바닥 찍고 12바퀴래. 와 5,000 높이가 10m래요? 오 깊다. 자 바닥 찍고 하나, 둘, 어, 셋, 전화실이 넷, 전화실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화실이고요. 아홉, 열, 열 음. 하나, 열 둘, 오케이. 음. 괜찮아. 미끌림 많이 걸려 봐야지. 정신 차리지, 상태야. 음. <웃음> 음. 에이 꼬시다. 나오나어 옆에 사장님 히트하셨어요. 음. 어, 우럭? 농어 농어! 어, 어, 어, 어, 오 무지 커! 오 칠자 칠자! 와 우럭이래 저만한 거를 <웃음> 이야 칠자 칠자 칠자 될려나? 여 육자? 아 오자 아니에요 저거? 오 잔가? 어? 걸리셨나? 네 다시 갈게요 걸리신 거 같은데? 걸리셨죠? 오! 오! 그래. 오, 어... 오! 안갔어 안갔어! 아, 아 갔어? 어떤거지? 제건가아 농어는 앞에서 리아 앞에서? 아어 바늘 채비 어딨지? 찌비가 오케이 추그네추 어. 한번 내리라고 하기 전에 빨리 해야돼 새우 잘껴 아빠 새우 줬어? 아빠거는아진씨 아빠, 아, 짜식 너 오늘 마, 많이 치사하다 오잘 꼈어 한번 물려봐라 한번 미끌렸죠 슬쩍? 최대한 부드럽게 아니야. 너만 못 잡고 있는 거야. 어떻에 걸린 게 아니고. 오늘도 해경이 달리네. 와, 또 나왔어, 농호 오. 아, 어, 뭐야. 어. 아니 어떻게? 와, 저 진짜 칠자다. 아들은 버렸어. 지가 알아서 하겠죠? 사장님, 처음부터 열 바퀴 감고 하신 거예요, 그냥? 아살짝 네. 콩콩? 예. 네. 아, 아, 아 그러니까 어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닥 확인하고 나서 이제 쓸리는 느낌에 집중하다가 예. 그 쓸리는 느낌 없을 때지쭉 들어올리거나 감으면서 아 그러고 그,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 네. 넘어가시는구나. 네. 아예 감고서 넘어가시는 게 네. 아니고. 예. 네. 아. 근데 아. 어 꼬배기에도 어금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아 감사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웃음> 와. 아또 걸렸어 아얘채비가 아... 아, 털렸네 어? 니새우? 네 니새우를 어. 네왜 아파트 달있니 짜시야? 저야 이제 너 버렸어 짜시야 니건 네 니가 알아서 해 짜시 어? 벌 <웃음> <뭘> 받았다 <웃음> 아, 이거, 아들 놀렸다고 <웃음> 벌 받았네, 이거. <웃음> 세우은 금방 끼는데 아. 멘탈 나갈 필요 없어. 털지 마, 털지 마. 나 끊어? 어, 끊어, 끊 아, 어우, 야, 계속 채비가 돌리냐? 바늘이 돌린 게 아니고 채비가 돌려. 혜경훈님 회의 다녀올 동안 두수하고 계십쇼 <웃음> 아또또 압박들어오기 시작했어 어? 한팔에 도저 못해 이거 어? 어? 이거 압박 잡어 아냐아냐 아 터졌어 에이 목줄만 남았어요 그래도 내 옆에 못다시겠다 잠깐 아 그래도 나름 바닥낚시는 자신이 있었는데 어 이거 몇번 털리고 옆에서 큰거 잡으시는 모습 보니까, 이게 조금 긴장을 했었나봐요. 어, 어, 초, 초, 초, 초, 초, 초, 초. 밧줄이야, 밧줄. 어, 아, 초가 아니고, 밧줄이야, 밧줄. 바을만딱 걸리는 게. 아, 짜식. 은료서 하나 달리려고 했더니, 릴링하고 있네 당도 떨어져 간다. 근데 놀렘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냉수대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놀래미 바치로 가신 거 어, 아닐까? 들었어. 어? 어초어초 어. 어어. 어. 터졌네?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지금, 못잡 아, 아이, 바보. 그, 그, 그냥 천천히 릴링만 하지. 아니, 했어. 어, 그래, 그래. 빠져나갔어. 아, 이게 농어가 잡고 들어가나요? 째는 게 아니고? 옆으로 째기가 쫄는 위로 쭉올라오고 그래. 아. 첫손 맛인데, 이야, 맛있다. 오 비워. 비오면 안 되는데. 농어 왔다. 어, 어째는 거 보니까 확실히 농어네. 오, 뭐 저쪽으로가 이제. 어, 바늘털리 하려고 한다. 오야 이야. 이야, 좋았어. 진짜다. 와 씨. 이야. <웃음> 아우, 또 걸렸어. 아 채비가 털렸어. 채비에 직접 달겠어. 어? 어, 그래. 내공이 쌓이는 거야, 늘? 백조기 잡았냐? <웃음> 야 백조기, 백조기를 잡네 대상어종이 아니고 야 크다! 잡으라고 응원 무작위들 하시는데 <웃음> <웃음> 릴라, 배 농어 나, 응, 나왔어 많이 나왔어 육자, 칠자 막 이렇게 나왔어 아, 안돼 좀 이제 이제 그만 터지자 포기하지마봐 설태아 야 이거 탭이 없다 이제 어, 없으니까 잇몸으로 해보자 잇몸 잇몸? 어 이리와봐 이제 피팅타임 확인하고 네또 이동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거지 뭐. 아 거기다가 간 어. 다음에 어차피 이래도저래도 터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벌리고 한번 묶고 구멍 생기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우리 바늘은 좀 있으니까 30호 40호 같이 있어야 돼차피예 어. 최대한 20개 예예 어 둘이 20개 갖고 왔더니 다 틀렸어요 근데 참 제가 만약에 이걸로 잡으면 채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긴 원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성태야, 잠깐 쉬어도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성태야. 채비 더 구했어. 어? 채비. 오, 진짜? 오케이. 3차 좋았네 외수질 어초가 어우 결코 만만히 볼그 장르가 아니네 오늘은 이 장르를 몰랐던 제가 장르를 만만히 보는 죄가 큽니다 비 오는데 한 줄기 빛 같았어 아니 안되는데 야 이거 그럼 그래? 더 낫다 이걸 반대로? 이거 잘라가지고 이쪽에 일단 슈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조절하면 되잖아 아 그럴까? 잘라리 아, 아빠 걸로 하고 있어 지금 내리는 거야? 어야너은근슬쪽 낚싯대 바꾼다 야 잘한다 뒤부터 나옵니다 맞춰 뒤부터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얼른 저도 한번 넘어 해줘 아들네 미체비로 아빠 나 이번엔 잘 넘어갔어 없어 어 그래? 그럼 아빠는 없단 소리잖아 로초 뭐냐 너무 많이 넘어가 어. 아끝났 내가 알고. 그러게. 아, 어,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아니야. 와, 안 갚혀, 씨. 와, 씨.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아. 와, 씨. 아, 오. 와우. 와. 와우, 와. 야, 이, 이 손맛이다. 와 미치겠어 <웃음> 미치겠어 다 걸었구나 다 걸었어요? 네. 걸었어? 네. 와 네. 와, 네. 와 네. 팔아퍼 네. 이야 우와. 다 가봤어 아, 끊을게요 끊을게요 네. 와, 씨. 우와. 우와. 우와. 와, 대박이다, 진짜. <웃음> 와. 처음, 처음에 잡은 걸 이런 걸 잡다니, 진짜. 미치겠다. 아빠 축하해. 어, 고. <웃음> 자, 여러분, 잡았어요, 한 마리. 자, 그럼 나오라나 봅시다. 이 씨. 어? 어, 그래, 그래. 축하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와 팔이 다무프네요 팔이 와 성태야 밑걸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감어 알았지? 아왔다기전아 우연히 오는구나 육자는 좀 넘지 않을까 근데 빵이 무시무시 했어요 와아들님이랑 같이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아까도 놀래미였던 것 같은데 그 입질이 놀래미가 아니었어. 놀래미랑 똑같아. 그래? 어, 그러다 힘써, 나중에. 아이거 바로 털리네. 한참 기다려야 돼. 뭐, 어, 너무 화던데? 그래, 그렇게 여유부리지 말라니까 또 걸리잖아. 여유부려가지고, 빠 걸린 거야.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들은 이미 밑걸린 바닥낚시에서는 초보는 아니야. 초보나 스승님, 나. 어 탈출했으니까 대견 하지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지 선택하는 거는 아빠랑 눈 마주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아빠가 알겠어요 바닷속은 계속 지형지부로 가만히 있고 배는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탈출했다고 밀링이라든지 이걸 멈추면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경사가 높기 때문에 자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아빠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알았지? 화이팅하자 5초 나온다 아유 걸렸다 이건 어? 이거 아닌가? 아우 거기 있는데 걸렸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야 아니와 진짜 우리 다음에는 차이비 무하기 많이 갖고 와야 되겠어 오, 외수질의 상식을 깨는 기둥줄 보다 더더 작은 더 목줄이 짧은 9시 42분 용수 안녕 우리 아들도 낚시 좋아하면 같이 다니면 좋을텐데 부럽습니다 부럽긴 뭐 애들마다 성향이 다른 것뿐이야 최용균 담배 필요하면서 아들만 봐주더니 자 용수야 네 드래그입니다 히트! 어우, 야, 이것도 크다. 헌래야 저쪽으로 가봐. 자, 자 여러분, 저한 마리 걸었어요. 야, 안 감켜! 자, 여, 저 옆으로 째죠? 자, 조금 딸려오다가. 자, 시간, 시간 기억해주세요. 이때 두 마리째 랜딩합니다. 오. 아까보다 좀 작은 녀석인가? 오이씨. 아닌 것 같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우와. <목소리> 와 아니 이거 풀리기만 해. 정태야감아봐 어. 너한테 분명히 100% 웃긴다. 밑으로, 밑으로, 정태야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아우 좀 힘이 야 미치겠다 이거 야, 얼마 힘이 좀 많아, 어 이거 드랙 조절하면 터질 것같아와 미치겠다 아저 뒤쪽으로 와서 엉켰나봐 보세야너 밑으로 해서 아빠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 어. 그렇게, 그니까, 어차피, 어차피, 꼬이셨어. 아우, 씨. 감사합니다. 어. 예, 네, 제, 제 채비 자를게요. 아, 이, 안 되겠다. 좀만 줘야지. 와, 아니, 처음에 힘도 안 쓰던 놈이 이렇게 쓰나? 인제서 올라온다 그도이 아, 중이 다 빠졌나봐 아빠 화이팅! 야 어, 아빠가 힘이 빠졌다 야. 아니 뭔데 이래? 몇 아, 달짜리 아니야? 아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와! 진짜 되겠다 야야와 야. 미치겠다 오! 어. 아직 아직 아직! 움직이지마! 와 왔다 오. 어, 버로 퍼!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진짜. 감독님, 실자 될까요, 이거? 자가와 팔자 될것 될 같은데? 팔자 안자는안 되려나? 생각보다 작아. 어, <웃음> 근데 이렇게 넓은가? 와, 미치겠다. 패럭, 패럭 아. 하. 여러분, 팔 무지하게 아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라도 한 마리 해야 될 텐데. 와, 진짜 점 넘을 것 같아요. 검은 고 진짜 커. 와, 성태야, 아빠 인생 고기야, 뿌듯합니다. 뭐? 아, 얼마 만에 고기 보여드리는 거야, 도대체? 아빠 이제 그만 해도 된다니까? 어? 하지 마. 아, 야, 왜 그래? 어. <웃음> 성태야, 이번에도 미끌리는 줄 알았어. 상식 파괴하는 채비 자 기둥줄보다 기둥줄보다 목줄이 짧아요 대신에 기둥줄 그 저기가 1 m 터야 단차가 미걸림이 크게 심해가지고 봉돌에서 수직으로 옆으로 직각으로 따라온다고 쳤으면 봉돌에서 느끼면 더 내가 탈출을 할수 있겠거니 생각해가지고 봉돌보다 목줄을 짧게 했어요와어 손맛이 무시무시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72 정도 나오네요 72요? 와. 감사드립니다 72자 조피디님이세요 사무장님이시고 사장님이시고 선장님이세요 어, 직업이 몇개요? 아 우리 동네에서7 2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왜그러세요? <웃음> <웃음> 아, <그거? 웃음> 저 옆에 계신 사장님께서 제일 많이 잡으셨는데 아이 우리 동네선 72짜리 방생이라고 막 이제 하지 아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왜, 왜 이렇게 듣기가 좋지? 부러워서 그러는 거 감사드립니다 <웃음> 나이 스위트 영은 아빠 젠장 죽는다 여러분 <웃음> <나온다. 영아빠. 웃음> 어. 최원규님 7일 중반일 때아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꽝조사 아야그래 오늘 오늘 좀 털어내자 야 자기야 이 오빠가 해냈다. 자기야 다들 <웃음> 같이 들고 가면서 무슨 오빠냐 그러는데 그냥 들어. 사람은. 이 오빠가 오늘 꽝 줘서 타이틀 벗는다. 어? 바로 바로 어, 좋지. 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버텨. 버텨. 아, 이 아, 이 <웃음> <자>. <웃음> 아, 아. 아 추억 얼마 없는데. 아! 철비는 둘째치고 괜찮아 고기만 많이 잡으면 오 이제 양쪽으로 한개 남았어 어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아가 아니 어, 여기 핀더리가 없어가지고 어핀돌리 그냥 안무거나 해도 돼자 요번에 낚싯대 건져주시려볼게 조정에 선물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 빠졌나보다 낚싯대주시빠졌아봐낚싯대 빠졌나봐 아이고 아 슬프다 제가 저 마음을 아는데 아, 아쉽게도 저기는 안 나왔어 낚싯대 너무 아쉽다 와 이게 이게 농어 손맛이구나 그러면 따오기 잡으신 분들은 도대체 와뭐 헤라클레스야 해경우은 <웃음> 형님 어, 회의 잘하셨어요. 저두 마리 잡았습니다 형님 아큰놈 잡았어요 육자, 육자 한 65cm 정도 되는 거 잡고 7 2 c m 짜리 잡고 지금에서는 어? 3번? 3번이면 돼? 4번씩 다 하시고 5번씩 해 주십니다 크리스탄 파주뷰티풀 아, 피싱 땡큐 땡큐 땡큐 미 카약 아 카약 피싱 카약 피싱 굿 코로나 때문에 각자 식판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주십니다 요즘에 이제 여름이니까 냉국 이런 거 주시는데 아들냄이랑 또 컵라면이 땡겨가지고 우린 이제 컵라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생비실 보니까 과자도 있고 막 컵라면도 많이 싸놓고 하셨더라고 식사하고 오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뉴대에서 오는 특별한 선상 이에게0억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과장 조끼비가 바리스타가 되어 맛있는스럽게 타드리는 답본할 시간 되겠습니다 <웃음> 한비국장형님 달봉아 따오기 올라왔나 그럼요 형님 따오기같은 72cm짜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육자 어, 육자도 한 마리 잡았고 김상민님 달봉님 축하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캠피언님 해봉님이 잡아야 되는데 <웃음> 해봉님 너 응. 음. 어? 네가 해봉이요. 아, 아빠가 달봉이라고. 어? 저는 저는 뭐 마셔야 되지? 딱빳한거 드실 거예요? 어, 아니요 시원한 거요. 시원한 거? 예. 저카페라때를 아이스가 돼요? 네, 예, 되는데 달게 드세요? 예, 엄청 달게 마십니다. 엄청 달게? 예, 예. 얼마나 달게 드세요? 많 많이, 많이 달게 예, 마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피디님이신데 선장님 겸 사장님 겸그 사무장님 겸 그리고 지금은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 어, 조 예, 예. 뭐, 네, 입니다 네, 발ista. 네, 발ista. 발ista. 발ista. 발 i s t 여 발ista. 발 i 지 3년째고요. <웃음> <웃음> 네거정 i 사 t 장 거쳐서 뉴대 사무장 2년째 하고 있고 어... 올해부터 일요일만 t a 게 i 선장입니다. s t a 발ista. 발네바네바예네바 오. 어? 알았으니까 커피 주집다 어? 뭐야? 사장님께서 주신거 왜? 사장님께서 어. 주신거 <웃음> 아니 왜너 아무리 잡지도 못했는데 야빵 조사를 주셨나? 사가시더라 <웃음> 사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커피 주신다 이야 <웃음> 릴라 아니에요 도요 우라노 DLC 10만원대 <웃음> 오 그래? 에 <웃음> 네, 고맙습니다 시럽이 부족하신 말씀 이야아 <웃음> 백경훈님 마들 좀 잡자. 지금쯤 다섯 순 다섯 순을 어떻게 해? 저형님두 두 마리 잡았어요. 어? 뭐야 이거? 뭔가 엉켰나? 야, 아들을 잡았네. 에? 야, 야, 누, 누, 누, 누, 거냐? 냐네 거냐? 들어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야야야 야, 야, 야, 야, 면방생이다 면방생 어, 와 씨. 어, 나한테, 나한테. <웃음> 아들 축하해 요와아들 네. 축하해 네네가 잡은거야 엄마 육다셔 어, 이야 축하한다 아들 자깔 따구 한 사짜정도 나왔네 사짜 이야 축하하네 <웃음> 야, 근데 너 아빠 새우는 왜 따먹었어, 자세가? 자식. 아, 손맛 좋았는데. 어쩐지 아들이. 제가 손맛 보고 있을 때 아들이 릴링하고 있었어. 어우, 너무 맛있다.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 어, 히트. 오우! 아, 빠졌네 <웃음> 깔다고 나왔어요 딸내미 데리러 가야될 시간이 아이고 딸내미 데리러 가야시면 애기겠네 아 우리 딸내미도 데리러 가야될 시기에 있... 아 지금도 데리러 가죠 중학교가 학교에서 집에서 좀 멀어가지고 근데 이게 몇심부러울건데 딸내미 아들내미 학교갈때는 아전나옵니다자 다음 밖이 차라리 가고시고요 천천네 가보세요 네, 네, 네. 여덟 바퀴 돌. 3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반? 네. 딸내미 따님 잘잘 귀가시키세요 딸내미 아빠 인생을 바꾸지 나탈리 M 오오 하이 땡큐 저도 입질 받았었거든요. 왔어. 응. 안 왔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어? 왔다. 이야, <웃음> 온 거구나. 이야. 진짜. 손만 끝내준다 진짜. 아, 그래만알짜시 알았어. 오우 와, 이거 이거, 어우, 뜨거워, 주세요, 예 예. 네, 네. 어, 포세 있어야 되겠네. 이게 저도 많이 다치는데. 예, 찔리네. 네, 네, 네, 네. 예. 아, 엄청 날카로워요. 예, 예. 그래서 올라오면 저도 대부분 줄을 잘 늘게. 예, 예. 오오오, 찔리셨어, 또.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저, 저, 이, 이거 좀, 좀 보여드릴게요. 베스 새끼죠? 그, 그거 같지? 어, 오. 자 살려줘야죠 이건 어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딱이 먹혔어 마치 막 6차 7차 같죠? 깔다고요깔다고자 살려줄게요 <웃음> 고맙습니다 어 그래도 손맛은 닥쳤어 새우가 눈에 딱띄는 사이즈가 있었네요 어? 이야 네, 네, 네. 전 세마리 잡았어 그래도 샷! Yeah. 22호 바늘이라도 잘 들어가죠 영혼 없어 보여요 그냥 땡큐만 하시죠? 아빠 용왕님은 바랐죠 용왕님은 아빠를 버렸어, 아니, 버렸어. 아빠 아들한테 별소리나 합니다 다고 어? 그건 아빠의 노력이지, 자식아. 용왕님하고 아무 상관 없어. 아, 오늘, 오늘 용왕님한테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 내일, 내일 또 출조해야 되죠. <웃음> 용왕님이 어복을 주신 거죠, 오늘은. 아니, <웃음> 아, 꼬리 내릴 땐 확실하게 내려야 돼. 아, 함부로, 그, 엑스 고집 부리면 안 돼. 어, 뭐야? <웃음> 어? 숨막띄었어 승태야, 민물고기든 바닷고기든 뛰는 물고기는 니네 고기가 아니야. 신경꺼 그냥 자 여기 아까 제가 6자 7자 건진 거입니다 근데 네, 이제 사무장님 겸 선장님 겸 유튜버님 겸이신 조피디님께서 오전과 오후가 물때가 달라서 크게 기대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침하고 또 날씨가 또또틀리잖아 엄청나게 화창하죠? 이제 마지막 포인트니까 여기 어초 무조건 걸려 어. 아니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들어봤어 우와 높이 올라가나봐 아 안돼 왜왜난티키냐고 아니 이 선장님은 어떻게 미끌렸을때만아 아이 참 내일, 내일의 미래가 보이고있어 어? 야 살았어 요 보셨죠? 아우 서인국님 하나 와라 큰 놈으로다가 성태한테 다시 <웃음> 영상 하나 담았어요? 제가 알기로 육자, 7자 이렇게 잡으신 것같아요정맛이 예, 예, 예. 어떠셨어요? 어.. 거의 못맛이었습니다 손맛이 아니고 그리고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버티고 있는 어깨가 빠질 뻔했고 허리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무튼 굉장한 손맛이었어요 <웃음> 낚시가장이나들은왜 인터뷰를 사차가 <웃음> 왔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들께서 저를 하찮게 보셔서 그렇지 저 나름 인지도 있어요 어, 유튜버를 인터뷰를 하셔야지 아, 유튜브 버 아들름 인터뷰에서 뭐해? 저를 하찮게 하시는 분은 지금 어디? 특히 서인국님 어어 어, 아들놈 저기만 하시고 낚시가장님 릴라님 혜성이요 어? 선장님 <웃음> 특히 어자 여러분들께서 두루도루 저를 하찮게 아셔서 그렇지 저를 인터뷰하세요 저를 아, 오늘은 달매기가 축하해주는 날이야 비오는 날이 아니고? 아우씨 설마 아니겠지? <웃음> 아, 죽었다 넌 살았어? 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오늘은 아이고, 어제 노고에 잘안 나는데. 어, 네. 자 네. 들으셨죠? 예. 같이 왔고 왔고 왔고 그렇고. 긴 시간 지켜보시느라 네.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한국까지 한 15분 정도 걸린다. 오, 수고하셨구나. 그 안에 저 시간이 너무 부족해. <웃음> 얼른, 얼른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편집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인사드려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어. 거기서.. 아니 그래 봐주세요 지금 바빠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아니고 너무 수고했다 우리 애들 손태야 이, 이것 좀 정리 좀 해줘